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돈안 드리고 음, 쉽게 커피 필터 커피 필터로 어, 그 마스크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, 동영상을 찍어 봤어요 자 우선 준비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 선생님 이게 커피 필터 네그 소자 그리고 가위, 네, 사프, 자, 그리고 이게 면사예요. 코바늘 뜨기 실, 그 코바늘로 자 이렇게 이렇게 줄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또 고무줄. 근데 이 고무줄이 몇센치죠 말씀해주세요. 말씀해주십시오. 몇 센티입니까? 늘어나서. 한 늘어나면 한 90cm 되는 정도 고무줄. 음, 그리고 또 이것도 실인데요. 이게 뭐죠? 코바늘뜨기 한 건가 요 이것도? 그런가요? 아, 일반 실. 네, 한 90cm 정도 이렇게 자른 게한세 개가 두 아, 개가 있는 일반 실 90cm 정도. 이거는 코바늘뜨기 한거 90cm. 그리고 고무줄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커피 필터를 자 이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 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 접어 줬는데 여기가 2cm네요 여기가 이 2cm 정도를 이렇게 접어 줬어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선을 그어 주셨는데 음. 이쪽 오려도 되고, 이쪽 오려도 되고. 어, 둘 다. 이렇게 그렇게 좀 잘라 주고요 말로 설명이 안되네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모양이 되네요 한쪽 면을 잘라 주니까 이렇게 저,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 위에도 예 보여주고 요게 바깥 면이죠 이렇게 음. 네, 뒤집어요 네 뒤집어 줍니다 음 그래서 안에가 뾰족하게 코가 생기도록 뒤집어 주고요 어이 마스크처럼 되네요 이렇게 여기 한 번만 예 이렇게 여기가 뾰족하고 왔다 갔다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예그 안쪽 그리고 바깥쪽 바깥쪽도 바깥쪽도 돌아서 예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예꽃갈코 모양으로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다시 또 다시 또 접어줘서 음. 또 하나를 더 합니다 똑같이 아또 똑같이 음. 또 이거와 같이 또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음. 아 거기 또 구멍 뚫어 가지고 그 줄을 걸 자리를 만들어 주셨네요 끝에 그 접은 쪽 반대편 음. 한 4cm 간격으로 구멍을 딱 떨어, 뚫어주시고요. 예, 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고, 너무 끝이 아니라 2cm 간격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, 가상다리에서 이 구멍을 뚫어주셨어요. 네.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네. 아, 그리고 또 다시, 네. 이쪽으로 좀 가까이 보여주시겠어요? 네. 거기서, 예. 또 다시 뒤집으신 건가요? 아, 이렇게, 예, 예 맞습니다. 카메라를 보시면 이게 보이는지, 예, 보여질 거예요. 예. 음. 아, 두 개를 겹쳐주시네요. 네. 두 개를 이렇게 겹쳐줍니다. 음, 그래서 꽃갈폰을 두 개를 겹쳐서 두 겹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주네요. 음, 꽃갈 모양을, 네. 그리고 다시 구멍을 뚫어줍니다. 네. 자, 안에께 아까 구멍을 안 뚫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뚫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실에다 바늘을 이렇게 껴가지고, 자, 실을 로써 줄을 만들어줍니다. 어, 그래서 끈으로 묶어주고, 서 귀에 걸수 있도록 또 매듭을 지어 주시고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지금 이게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벗고 저희가 만들었던 마스크를 착용해 보겠습니다. 음. 자, 이게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. 이게. 자, 이 줄이 틀린 거, 이거를 제가. 음. 숨쉬기 좀 편합니다 네, 필터로 만들어서 네. 그래서 이런 커피필터로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면 좀 어, 지금 같은 상황에 물론 이렇게 새 마스크 시중에 파는 게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대체제로 어,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, 또 예.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 예, 안쪽은 또 다른 색으로 커피필터로 이렇게 덧댄 건데요 이거는 또 줄이 똑같은 거. 근데 이 부분은 그 고무줄로 예,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. 예. 자,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